성별이 남자인 시력자, 시력우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키랑 몸무게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키를 클릭합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그 다음 몸무게도 클릭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시력자, 시력우만 남았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네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라고 있죠. 여기에서 디자인. 차트 요소추가 축제목. 차트 제목이죠. 차트 위. 차트 제목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14로 하라고 했네요 홈에서 크기 14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50% 차트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계열 겹치기가 마이너스 27로 되어 있죠 50으로 바꾸고 엔터 치겠습니다 간격 너비를 100으로 하라 그랬죠. 간격 너비를 100을 쓰고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세로축 가로축 교차를 0.5로 지정하라 그랬네요. 이제 세로축에서 오른쪽에 보면 축옵션 이라고 있죠. 여기에 가로축 교차를 축값을 0.5로 써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0.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뉘죠 차트 영역에 데이터표를 변내 표지 포함 이제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테이블에서 데이터 테이블이 데이터표입니다 법내 표지 포함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림 예시와 똑같은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